흐르게 뻔했어, 흐게다 이렇게 해서 <웃음> 자 이렇게 해서 구멍방젤 위쪽으로 이렇게 체크해 봅다 됐어요 여기 마킹이 됐죠? <웃음> 이렇게 <웃음> 연속기를 이 보내고 브레이크를 위로 보내고. 강하게 조이는 게 좋기 때문에 됐습니다 끼워주, 끼워주시고 다시 커버는 자 이게 브레이크 위쪽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끼워주면 됩니다 됐죠? 자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끼워주시고 자, 다음 쭉 내려와서 브레이크죠? 브레이크도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징을 끼워주시고, 됐죠? 됐습니다. 끼워주고, 끼워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꾹꾹 눌러줍니다. 누구라아 아, 미쳤어 공작 아. 어. 자른거 아니야? 그런거 같진 않네 すだうふうった 브레이크 센서인데요. 음. 3층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음. 2층이잖아요. 플러스로만 따와야 됩니다. 그 단자를 전부 다 변경을 해줘야 돼요. 브레이크 센서. 안되했어요 브레이크가 이제 작동을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우리라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네. 슬로트로도정상인데 자, 뒤로 돌지 않죠? 한번 더, 슬로트로 네, 딱 정상적으로 빌리를 합니다. 셰프 라케어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 오, 다 쿠션앳됐 쁘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저스트 핏딱 맞아. 이게 좀 바쳐줘야 될아지 짧은 감에 좀덜서 아프어플리케이 드레이진 드레진 뭔가 가방을 다는 게 낫겠어요 저기 또 가방이 있습니다